하우징 하우징 하우징 하우징 제가 이 슬로건을 만들게 된 이유는 고품격 CS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천만 서울시민의 미소를 지어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슬로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SH 공사가 천만 시민의 주안정뿐만 아니라 행복까지 책임지는 그런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만 서울 시민의 행복을 짓는 SH 공사. 여러분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